라는 것은 그 실천하지 않는 질기는 공명불에불과입니다 여러분들. 여러분이 혹시 아시는 반야신경에 대해서 내가 책을 보지 말라 하던 것은 책 보지 말라는 게 아니라 그책 속에 있었던 그 반야라든지 정말 참그 부상심이라든지 우리가 볼 때는 정말 참유라든지 뭐라 그까 좋은 말좀 부처님에 대해서 아주 좀옥석같은 좋은 말을 하다가 안다 하더라도. 그것을 실천하지 않으면은, 실천하지 않으면은 모든 것 자체가 다 그게 공룡물인 거다. 그저 느끼는 거야, 느끼는 거. 느끼는 거고 생각하는 것이지. 그러니까, 이 세상의 모든 진리라는 것은, 모든 진리라는 것은 실천하지 않으면은 그 진리를 증명할 수가 없네. 실천하지 않으면 무슨 그게 진리라고 생각해. 모욕탕 때밀이 했다는 거. 그거 아무것도 아닌 것같아서 1년 6개월 정도 돼서. 예를 들면 내자신이렇게 실천해 보지 않으면 그게 거기서 가치가 없는거다 사랑도 마찬가지야 사랑이라는 말을 수도 수백 수천가지 이해를 하는 것보다도 사랑이라는 것은 몸소 실천, 실천하는 거 아닙니까 인간 아세요? 우리가 매미라는 것 자체가 한번 봐보시다동뱅이가 7년에서부터 20년간 땅속에서 파묻혀 있다가 나오는 거예 땅속에서 파묻혀 그래서 일곱 번한한 한 일주일 울고 가는 거예요 매미보고어떨 때보다 시끄럽다고 하지만, 지난 14년, 7년에서부터 20년간 땅속에서 이혔또 그런 또 사랑이 있는가 하면, 또 여러분들 온몸을 불태워서 반대편을 하 하룻밤 있다가 듣는 거야. 온몸을 불태워서 사랑하는 사람도 있는 거야. 다 이렇게 그러니까 매미같이 말하는 우는 정말 일주일 하다가 애절하게 우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아무 말없이. 그절에게 정말 반딧불 같이 자기 몸을 태워서 가는 그런 또사람도 있는 거야. 그 사랑이라는 것 자체가 남을 갖다가 항상 모를 때 내가 군주라는 것은 남을 많이 미어야 된다. 남을 갖다가 많이 이렇게 입혀야 된다. 남을 배고픔을 없애야 된다. 이런 것만 생각하다 보면은 종전 이야기했지만 충성심이라는 것은 없다기보다도 사랑과 사람의 진정한 사랑을 <웃음> 믿고 수없 그래서 어떻게, 어떤 면을 볼 때는 남은 사랑을 잃어버리지 않을라. 남의 사랑을 잃지 않기 위해서 내가 사랑을 너무 주선 안 되는 거다. 자식한테서 마찬가지. 그게 그게 저한테 가장 큰, 큰 비겨지라고 생각해. 무슨 말이냐면 남의 사랑을 받기 위해서는 내가 사랑을 너무 주선 안 돼. 내가 사랑을 좀 여러분 너무너무 어려운 이야기라고 생각하지 말고 사실 좀 자식한테 너무 사랑을 너무 많이 주었기 때문에 당하는 거 아닙니까? 어느 누가 또 사랑을 너무 많이 주었기 때문에 당하는가? 당했단 말이야. 인간은. 사랑이라는 것은 여러분 그 7년, 20년 동안 그냥 땅 속에 있다가 있다가 한 7일간 울고 가는 그 매미의 사랑보다는 그지 모르는 사는보다는 하루 밤딱접거지만몸몸을 불태워가지고 말없이 가는, 가는 그저 예는다면 우리가 반딧불 같은 사랑을 나는 더 좋아합니다 감사합니다